안녕하세요 썬입니다 2011년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프로젝트 NT 2016지스타에 가서 3시간을 기다리고 10분 시연할 만큼 개인적으로 오래 기다렸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게임이자 테스트 이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 페리아 인덱기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페리아 인덱기의 매력과 부족한 점을 담은 영상입니다 첫번째,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입니다. 사실 커스터마이징은 2016 지스타에서 미리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스타에서는 더 많은 시연을 위해 빠르게 넘겨서 그런지 처음 접속해서 살펴보니 역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으며 실제로 테스트 기간 중에 오버워치의 메르시, 웹툰 나이트런의 프레이, 진격의 거인의 거인과 같은 다양한 캐릭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NPC의 연민 시스템입니다. 모든 NPC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NPC들에게는 연민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퀘스트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연민의 단계를 올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위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퀘스트의 진행을 통해서 NPC의 설정을 더욱더 깊게 알수 있거나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거나 새로운 키라나를 소개받아서 계약할수 있는 등 더욱 페리아엔드기의 게임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세번째로는 지역 고유의 특징과 지역요소의 복선의 가능성입니다. 척박하지만 풍부한 광물자원의 서원 카인델, 평화로운 초원과 협곡의 에스렌, 최전방에서 전쟁중인 공중지역 이그레인, 이렇듯 각 마을의 특징이 존재했고, 이러한 특징은 던전에서도 뚜렷했습니다. 드라이븐을 선택했던 저는 설원의 카인들에서 많은 시간을 플레이했는데요. 문득 냉대필드의 이스티나와 흡사한 동상을 보면서 마비노기의 메인스트림과도 연관이 있는 드래곤 유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페리아엔데기의 어떠한 세계관과 또는 NPC, 또는 게임 내의 스토리 등의 복선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저로 하여금 이러한 복선을 추측하는 것은 웹툰에서 많은 팬들이 지나갔던 복선의 연결에 환호하듯 더욱 게임에 깊게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번째는 성장에 필요한 성장 아이템 사용입니다. 수호 키라나를 제외한 키라나들이 성장을 하려면 샤드조각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 아이템은 페리아 현대기의 설정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키라나의 성장 뿐 아니라 마을을 개척하는데도 필수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키라나는 경험치의 충족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으며 소지한 샤드 조각이 부족하다면 성장시킬 키라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메이플스토리의 마스터리북이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스킬 레벨의 상한선을 해제하는 아이템으로 초기의 마스터리북은 길드와 결사대원 모두가 힘을 모아 격파한 보스에게서 획득하고 이렇게 어렵게 획득한 마스터리북을 통해 성장한 유저는 더욱 값진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빛을 바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욱 값진 자신의 키라나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키라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전투방식 사실 많은 분들이 전투에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많은 비판을 하였고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투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종의 키라나가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전투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상태 이상의 시스템으로 출혈, 오환 냉동, 시간동화, 속박, 넉다운, 연계와 같은 자신에게 전투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역으로 노출이 된다면 크게 피해를 보는 구조의 전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근접계열처럼 상대와 직접 대체하는 구도를 좋아해서 수어 킬라나를 트라이븐으로 선택하고 사용했던 조합으로는 보호막과 힐의 사용, 상대를 냉동시킨 후 제압, 킬을 포기하고 변신과 트라이븐의 공격기로 버티는 등 다양한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더 많은 조합이 가능하지만 제가 많은 키라나를 만나보지 못한 것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근접전투 스타일의 취향이 영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짜임새 있는 전투는 페리아엔데기의 키라나라는 중요한 핵심에 잘 어울리며 결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는 전투시 연기운용의 신중함 요구입니다. 많은 게임에서 스킬 사용의 제한으로 풀타임과스태미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했던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직업에 따라 소비하는 스태미나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l p 와 같이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면 보통은 스킬 사용에 신중함이 없지만 페리아연기의 연기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7개라는 연기의 한계치가 있고 이조차도 트릭 사용 후 퇴각하는 일회성 소환 키라나가 아닌 소환 지속형 키라나를 사용한다면 소환된 키라나의 숫자만큼 연기의 최대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서 쿨타임이 되었다고 해도 마구 연기를 소비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야하며 저의 경우에는 후반에 거의 회복을 포기하고 변신으로 인한 체력회복과 무적으로 버텼는데 변신을 하려면 7개의 연기중 5개를 소비해야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했습니다. 일곱번째는 키라나의 상태에 따른 전투도움 차별화입니다. 키라나의 상태 저하로 인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 저하는 키라나와 함께 식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린 시절 겪었던 스톤에이지에서 팻을 너무 혹사시켰더니 팻이 도망쳐버린 경험과 마비노기에도 배고픔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는 신경쓰지 않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계약된 키라나와 함께한다는 게임의 설정이 정말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번째는 맵 크래프팅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유저들이 맵을 만든다는 개념 또한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신선했고 균열 지역에서 보상 획득과 특수 던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지형 변경을 통해서 저마다 꼬리 나기 바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지형을 바꾸고 다니고 남들이 쌓은 길을 뒤쫓아가는 등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포지션별 시너지의 기대입니다. 사실 상당히 앞서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테스트 기간에는 파티의 개념이 없다 보니 혼자서 일곱 개의 트릭 세트에 버프, 공격, 회복들을 적절하게 섞어야 했지만 나중에 파티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각 포지션별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파티원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미칠 재미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매력점이라면 이후로는 부족한 점입니다. 첫번째는 많은 유저의 시대적 입맛에 맞지 않는 유유한 전투 진행입니다. 대부분의 테스트에 선발된 인원들은 여러가지 게임을 해봤을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FPS나 레이싱을 비롯해 RPG라고 해도 스킬을 사용하면 즉시 발동하는 등 극한의 초를 다투는 전투방식에 매우 익숙할텐데요. 페리아 연대기의 지금의 전투방식은 저레벨의 경우 소환형 킬 하나는 시전에 약 5에서 6초가 소비되고 재빠르지 못한 평타 등으로 인해 여유로운 전투가 진행됩니다. 과장을 하자면 바득과 장기와 같이 매우 유유히 이루어지는 전투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판의 이유로 꼽습니다. 저 또한 지금보다 전투가 역동적이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매력점에서 말했듯 유유한 전투진행 한가지로 다른 전투시스템이 전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비노기의 전투사례를 보면 다이나믹 전투시스템이라는 패치로 전체적인 전투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투 시스템도 나쁘지 않은게 경직, 넉백, 다운, 상성 스킬의 활용, 스킬의 유효거리, 심리전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페링과 넉마같은 기술들이 파생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전투의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가 있어서 다이나믹 전투 시스템 패치로 접었던 많은 대전 유저들은 예전의 전투를 그리워하지만 지금의 다이나믹 전투 또한 과거의 전투 시스템의 형태를 살리면서 더욱 유동적인 전투로 변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전투 방식이 더 재미있고 이처럼 페리아 인득의 개성을 살리면서 유저들도 만족할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단순한 몬스터의 전투 패턴입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임을 감안해도 멀리 내다본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필드의 몬스터처럼 초보자가 쉽게 접하는 몬스터는 단순한게 맞고 테스트 당시처럼 보스 또한 모든 상태 이상 중에 한가지 정도는 약점 요소로 남겨두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 마을 보스 3대전과 최종 보스 바크람의 경우를 봐도 특정한 패턴으로 무장했다기 보다는 단순한 AI와 인내전술로 무장해서 전투의 긴장감과 컨트롤의 재미를 저하시킨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최적화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는 몰랐지만 접속을 하고 잠시 되면 느낄 수 있는 프레임 드랍으로 많은 유저들은 발적화를 외쳤고 개발사에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만약 오버워치나 카트라이더 같은 극한으로 순간마다 게임의 판도가 뒤집히는 게임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을텐데 전투가 유유한 탓에 그나마 게임의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 묘한 반전입니다. 네번째는 오브젝트의 타겟팅 방해와 타겟팅 보조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전적으로 클릭에 의존하는 타겟팅 방식과 이 타겟팅의 보조 시스템의 부재와 맞물려 전투 상황과 같이 나와 적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타겟팅을 잡기란 정말 힘듭니다. 또 마을 이동 직후처럼 오브젝트가 캐릭터보다 화면상에 앞선다면 타겟팅을 할수 없는 점도 개선사항입니다. 후발주자로서 다른 게임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는 트릭세트 적용 버튼의 필요성입니다. 테스트 당시의 트릭세트의 경우 트릭세트를 변경하려면 자신이 사용중인 트릭세트를 찍은 후 다시 원하는 트릭세트를 놓은 상태로 L키 또는 ESC키를 통해서 나가야지만 트릭세트가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버튼 한개만 있다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는 버프와 변신의 해제 기능 부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저가 원할 때 버프와 변신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테스트 종료 후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또한 키라나의 트릭 세트를 우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체계가 키보드 중심인 이상 해제 단축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번째는 돌진 키라나의 판정 오류와 범위 표기 인터페이스의 부실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트라이븐 유저분들은 많이 느끼셨을텐데 레오가르 같은 돌진 기술 키라나의 판정상태가 매우 문제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버워치의 겐지 질풍창과 같이 진입과 도주로 활용이 가능한 키라나가 판정상태의 문제로 제대로 된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판정 표시도 자신의 캐릭터의 발바닥보다 수평 이상의 지형에서는 지형에 먹혀들어가는 등 지형의 굴곡이 있는 곳에서는 전적으로 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둔 인터페이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돌진이 상대에게 올라타는 등 개선사항이 많은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덟번째는 적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버프입니다. 보스와 같이 전투가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버프를 써야하는데 타겟팅의 부실점과 맞물려 적에게 버프를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의도한 방향이라면 향후 파티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판을 망치고자 보스에게 버프를 걸어버린다면 어떠한 참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또 버프의 사용순서도 대상을 정한 후 버프를 사용하는데 거꾸로 버프를 준비하고 대상을 정한다면 자신 또는 파티원에게 키를 잘못 눌러 잘못된 버프를 주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홉번째는 오브젝트와 공격의 상호작용입니다. 상대가 투사체를 던진다면 지형과 장애물을 넘어서 맞게 되며 분명 벽뒤 혹은 지상이나 지하에 있지만 Y축을 무시하는 공격 등 전투에서 오브젝트가 상호작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캐릭터가 등산을 해서 맵을 넘어갈 수 있지만 공격 또한 그렇게 넘어온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열번째는 미니맵의 부실입니다. 하늘길과 이그레인의 경우 미니맵에서 지상지하의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분명 미니맵의 위치지만 NPC가 없거나 길이 없는 등 이런 상황에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될 미니맵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마을을 제외한 필드의 NPC 또한 미니맵에 표기되지 않아서 퀘스트의 난이도를 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키라나의 전투 경험치 입수의 모순입니다. 제작키라나가더 높은 수준의 제작을 위해서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 성장 과정이 트릭 세트에 같이 포함되어 전투 경험치를 함께 받는다는 점이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전투에 관련된 기능이 없지만 함께 전투 경험치를 받기보다 제작을 통해서 경험치를 수급하는 방식이 더욱 제작 계열 키라나의 성향에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상점 이용과 인벤토리 등등 다수의 개선사항이 있지만 하나 두개 적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추렸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도 많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 대부분은 망했다는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최적화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의 실점이 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매력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페리안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분들의 생각과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이후에 다양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금 이야기 뽀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